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주, 5주,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을 따지면 5주차가 되는 건가요? 그죠? 5주차 정도 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에서 하셨을 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쫙 봤잖아요 <웃음> 봤는데 <웃음> 생각보다 그죠? <웃음> 생각보다 안 하셔 <웃음>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일단 알트 제로와 알트 나인 갖고 녹화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열심히 했는데 녹화가 안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국에 뭐냐 그러면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은 그러니까 지금 알트 제로는 알트 나인으로 녹화를 많이 안 해봤던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녹화를 어느 정도 해보셨다 그러면 그래도 녹화 시작하고 녹화 중단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들어왔을 텐데 첫 번째는 그게 제일 안 됐다는 거고요. 당연히 오늘처럼 장면 전환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장면 전환 안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 장면 전환 못 하더라도 녹화가 안 되는 거는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녹화를 못 하시는 거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줌이 가지고 화면 막 그림 그리고 하는 거 했잖아요. 그죠? 설명할 때 적어도 화면에 딱 그림을 그려가면서 표현해 주면 상당히 그래도 영상에서 퀄리티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표현을 해줄 때그 하는 건안 하는 거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의외로 의외로 줌스를 써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 몇 명이 안 되시더라 그럼 뭐냐 그러면 그만큼 평상시 때안써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음, 안써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루 있잖아요 부루 네. 예, 부루에서 자막 처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막 처리 작업할 때 부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 그러면 잠깐만 OBS를 좀 떼어놔야 되고 얼굴 봐야지 참 네, 죄송합니다. 얼굴. 찍고 있는데 이거 참 그죠? 이것도 참 당극하긴 하네요. 자, OBS에서 아좀루에서 여러분들이 어, 로그인을 안 하니까 그죠? 예, 회원가입을 안 해놓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광고가 계속 나와서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두 번째는 어, 90분 비회원은 90분 동안 90분 동안 이그 브루 자가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 아까 보니까, 어, 뭐, 일찍 가신 모양인데, 아까 보니까, 90분을 이번 달에 다 소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하신 거죠. 근데, 해, 예, 예? 시요 예, 회원, 예, 회원가입을 안 하신 거예요, 회원가입을. 회원가입을 안 해놓으니까, 90분 지나니까, 더 이상 구루로 자막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때문에 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자막, 그 광고, 그지 광고. 광고 부분을 우리가 없애려 그러면 왼쪽 상단에는 프로라고 지저분하게 붙어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라 그러는데 보니까 <웃음> 한 10명 중에 3명만 회원가입 하시고 한 7명은 다안 하셨어 <웃음> 그 당연히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프로에 뭐가 나오는 광고가 찍혀 나오잖아요 광고가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회원가입을 좀 하세요 어디냐면 프로 실행하시면 여기 저는, 그니까, 러 로그인되어 있으니까 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 내, 내, 뭐라 나오죠? 내 이름이 나오나요? 내부로라 나오나요? 내부로를 클릭하면, 그게 회원가입하러 나오자는 메시지, 그죠? 그래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제약도 없고, 광고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약도 없고, 광고도 없을 수 있으니까, 어... 꼭 이번 주는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 꼭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시기가 좋아져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제가 그러니까 바로 오늘 갈게요 그래서 지금 불루를 어떻게 잘 편집하느냐 그 시간은 아직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찍어오신 분들이 안 계셔 안 계시니까 제가 그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상을 찍어와야 그죠 부르를 불러서 거기서 예쁘게 편집을 해볼 건데 영상에 뭐 말, 목소리를 집어넣는 걸안 찍어오는데 어떻게 편집을 해볼 거예요 매주 제가 있을 광고를 때리면서 도 제가 위에 공지사항에다가 해오라고 계속 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업 때만 되면 다들 그냥 저만 쳐다보고 계셔 그래서 이게 수업진들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그래서 특달의 도치를 취한 게 오늘 찍어 본 거예요, 오늘. 오늘 한번 찍어 본 거니까, 오늘 한번 찍어 보니까 그래도 어떠세요? 네, 뭔가, 그죠? 아, 이게 이제, 그죠? 뭔가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 느낌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한번 찍어 보라고 한 거예요, 찍어 보라고. 그래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찍었잖아요, 그죠? 찍어서, 지금 오타만 제가 수정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 부루 편집하는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해보고 가자고 영상에서 만들어서 유튜브 올릴거까지 자, 그러면, 여기, 어, 파일에 가보시, 여기, 브루에 보시면 파일 메뉴 보이죠, 파일? 네. 여기 가면 여기, 영상으로 내보내기란 메뉴가 있어요. 보이나요? 영상으로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해상도가 나오고, 화질이 나오고, 하도의 가속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내보내기 버튼 보이나요? 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내보내기 하시는 분들은 폰트 다운받을까요? 물어볼 거예요. 예 누르면 되고요. 한 번이라도 내보내기 해보신 분들은 그냥 바로 어디다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래? 라고 바로 나오죠. 그죠? 나오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목을 여기 써져있는 제목이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저장한 제목이 그대로 유튜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 잘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적어서 요 제목 그대로를 유튜브에 올려볼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그 다음에 여기 저장 버튼 보시죠 저장? 네, 저장 버튼을 꾹 누르면 자, 어디다 저장 되는지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인이 저장해놓고 어디다 저장했는데 저보고 찾아달래요 <웃음> 가보면 어디다 저장했는지, 저장했는지 모르신데 저장은 했대 근데 가보면 저장이 돼서안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본인이 지금 어디다 저장하고 어떤 정을 저장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예, 저장 누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뜨는 거 보이세요? 예, 이게 100%가 완료되면 그 위치에 그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라고 여러분요. 100% 완료되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죠?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수업을 한 번이라도 했나요? 네. 한번 했나요? 그러면 네. 자기 계정도 다 만들었겠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면 바로, 네. 자, 이거 출력하는 동안 이제 유튜브 실행하자고 여러분요. 자, 어디에 가냐면, 크롬 이죠 여러분? 네. 아까도 보니까 몇몇 분들이 아직도,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더라고요.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어, 쓰시면 무조건 오류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절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목이 터져라 설명을 계속 드린데도 불구하고 다들 계속 쓰고 계신데 얘는 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쟤는 쓰면 안 된다고요. 쟤를 쓰면은요. 제가 그냥 100% 장담이라고 유튜브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업로드할 때 오류 발생해요 재생할 때 오류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기 을 때문에 얘를 가지고 유튜브 하는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 녀석 두개 가지고 해야 된대. 데 엣지나 크롬이나 그러니까 꼭 얘가 아니더라도 엣지를 가지고 하든 크롬을 가지고 하든두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 안해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자 그래서 여기 크롬 실행합니다 저는 그 기본으로 크롬을 얘기했죠 그죠 크롬을 실행해서 크롬을 실행하면 요런 화면이 나오죠 그죠 네. 나오면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점점점 네. 예, 클릭하면 어디 유튜브로 갈수 있죠 그죠 유튜브 네. 자 유튜브를 클릭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 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두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크롬에 여러분들 로그인 된걸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유튜브죠 그죠? 유튜브는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여기를 눌러야 우리가 유튜브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유, 거기 어,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자 현재 현재 본인의 채널명이 나옵니다 채널명 이 채널명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웃음> 이해되셨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브랜드 계정이라고 만들었죠. 자기 브랜드. 그죠? 본인이 만든 그 브랜드 계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내네 채널 보이나요? 이게 본인이 만든 채널인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내네 채널을 클릭해서 채널 이동하는데 만약에 이게 자기 브랜드 계정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정 전환 보이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계정 리스트가 나오고요. 거기서 새롭게 만든 여러분들 브랜드 계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선택해 가지고 본인 채널로가니내 채널 내 채널 네, 자기 채널 가보세요 자 본인 채널에 가면 채널에 가면 요렇게 영상을 업로드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기 채널까지 들어왔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에 어, 비디오처럼 생긴 그림 보이세요? 이렇게 비디오처럼 생긴 그림 요거 요거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 지금 업로드 하는 거를 하세요 네. <웃음> 여러분 들 <웃음> 여러분들 만든 영상을 <웃음> 업로드 할 거예요. 동영상 업로드 보이나요? 예, 클릭. 그러면, 예. 조금 기다리면, 이제 어떤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 하고 메, 마, 그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파일 선택 눌러서요. 선택 눌러서. 지금 만든 영상 있죠? 예, 지금 만든 영상을 찾아서, 예, 지금 만든 영상을 찾아서, 그 영상을 클릭합니다. 지금 만든 영상을 클릭해서, 이렇게 서 열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클릭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든 영상을 클릭해서 업로드하게 되면, 이렇게 쫙 나오고 들어가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자,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업로드할 때,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업로드할 때 이제 이 상태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유튜브 업로드할 때제목이에 제목 여기 제목 보이세요? 제목이 최대 몇 자까지 가능하다고요? 100자 즉 제목이 100자까지 가능한 거는 많이 적으라는 의미잖아요 많이 적으라는 의미잖아요 제목을 잘 적고 많이 적어놔야 이해 되시겠어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이 돼서 노출이 된다는 거 유튜브예요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제거 검사가 안돼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제목을 짧게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 짧게 적으면 되냐면 은 남한테 노출을 안시키거나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짧게 적어도 노출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독자나 기존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짧게 적어도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다 그 제목을 최대한 검색이 잘될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지난번에 안했던 수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유튜브 영상들을 꾸준하게 올려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해가 많이 되실, 되실 텐데 안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으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계속해서 초기 단, 초보자 기단초 단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제목을 적을 때이 만약에 제목이 나사렛 대학교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적어볼게 나사렛 대학교라고 그죠? 그러면 나사렛 대학교에서 뭐 마케팅 수업 중이에요. 그렇게 제목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목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에 유튜브에서 그냥 나사렛 대학교라고 검색하면은요, 보이세요 여기? 유튜브 안에서 나사렛 대학교라고 검색했을 때 많이 쓰는 키워드들이 저기 쭉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람들이 나사렛 대학교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저런 키워드로도 검색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영상을 적을 때 적을 때 저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줘야 이해 되시겠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조회가 된다는 거죠 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목의 그 키워드를 선정하실때 그 유튜브 빈 화면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라는까 내가 쓸려는 키워드들을 근데 그거를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라 그러게 되면 만약에 만약에 소액 투자겠죠? 그럼 소액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소액 투자 아파트 재테크 부동산 주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적을 때 어, 소액 투자하기 좋은 뭐 아파트 토지 땅 경매 물건을 소개해줍니다라고 제목을 적게 되면 이해되시겠어요? 소액 투자 토지 땅 어, 뭐, 아파트, 경매 검색하는 사람들께 다 걸리게 되는데, 소액 투자하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소액 투자로만 검색하는 사람들 걸릴 때데 소액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내개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액 투자 말고, 소액 투자 아파트로 검색하는 사람들껏 내개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제목을 적으실 때, 제목을 적으실 때, 최대한 길게 적어졌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이런 개념으로 적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찾아서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이 되게 잘 조합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었었잖아요 이 단어 하나만 쓰면 조회수 한방에 올라갑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근데 그걸 썼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네, 죽어요, 여러분. <웃음> 아미들 공격받아서 죽어요, 여러분. 그니까 러 지금 뭐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써더라도 그 영상과 관계되어 있는, 그죠? 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적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목을 적고, 그죠? 제목을 적고, 아래쪽에 내려서, 여기 양력은, 양력은 뭘 적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어, 양력이 아닌데, 설명범이죠? 영상 설명. 그죠? 여기 설명은, 네, 설명은 뭐라고 적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외부에 강,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영상 찍을 때너 누군데?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너 누군데? 그죠? 여기다가, 나 어떤 사람이라는 야 사실을 쭉 적어주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요. 네. 그 다음에, 썸네일인데, 아직 우리가 썸네일 만드는 거안 배웠죠. 그죠? 네. 네,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채널 만, 채널 관리하기, 썸네일 만들기 쭉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좀 꾸미는 거 들어야 돼요. 근데, 꾸미는게 들어가려면 영상이 있어야 꾸밀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저한테 리스트 해보면 지금 영상을 안올리신 분들이 꽤 되셔가지고 꽤돼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설명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썸네일은 대신에 우리가 저기 멸치에서 썸네일 만드는걸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걸로 일단 기본을 하고 계시고 썸네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방식들에 대해서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인 진도를 나가자고 요 여러분요 그리고 재생목록은 그때 말씀드린 카테고리 알았죠. 카테고리 그죠. 아직까지 우리가 어, 여러분들 재생목록 만드는 것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는 않았고 그한 학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재생목록 만드는 부분들은 저랑 같이 조금 어, 거기 나중에 별도로 만들 좀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수업, 별도 수업을 통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재생목록은요. 지금은 안 만드셔도 큰 문제는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으세요. 네. 그다음에 아동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밑에 옵션 더보기 보이세요? 옵션 더보기를 하게 되면 여기 뭐 태그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렇지, 그죠? 최대한 태그가 자. 그 제목은 여러분, 제목은 유튜브 내에서 검색이 되는 거면은요. 태그는 유튜브 외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경우에 구글에서 검색했을 경우에 다음에서 검색했을 경우에 내 영상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게 태그의 역할이야 태그요. 이해되시나요? 태그를 안 적으면 내 영상은 유튜브 사람들한테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사람들 보이긴 하는데 내 영상이 외부에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내 영상이요. 태그를 안 적어서 그렇게 태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그를 최대한 많이 적어 주시는게 좋아요. 태그를 최대한 많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제목까지도 검색을 많이 해서 유튜브에서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검색이 많이 되려면 태그가 필요하다. 태그가. 네. 자, 그러면, 요렇게 넘겨서 이제 다음 버튼 보시죠. 다음. 네.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갑니다. 저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수익창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수익창출,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게 유튜브가 발표했죠. 재밌는 내용을 하나. 내년부터 여러분, 내년 있죠? 내년 상반기, 하반기부터인가 될것 같은데, 상반기부터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 영상에 광고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죠? 유튜브에서 광고가 붙는 조건이 뭐냐면은요. 구독자 1000명. 구독자 1000명의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돼야지 광고가 붙게 돼 있어요. 이해 되나요? 근데 내년부터는 약간을 개정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광고가 붙어 버려요. 예. 네. 대신에 그 수익은 누가 갖는다? 구글이 갖겠다는 거예요. 유튜브 가그 구글이 갖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올린 영상에 무조건 광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광고 붙어버리는데 그게 붙는 광고 수익, <웃음> 수익은 구글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지려면 구독자 1000명하고 시청자 4000시간 갖추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수익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상 찍어서 올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구글. 네.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영상에 광고가 붙을 거예요. 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광고가 붙는 순간, 우와, 이제 나도 수익이 나는구나. 아이고, 좋아라. 그래야 아니고, <웃음> 아이고, 나 이제 내 수익은 <웃음> 구글이 다 갖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 이해되죠 그죠? 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창출을 이렇게 사용을 할 건지, 사용을 안할 건지 직접 선택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고, 다음 눌러서 이제, 음, 뭐지? 안 했나?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최종 화면 추가가 나오죠 이는 영상이 끝나고 여러 개의 영상이 있으면 지금 영상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최종 영상을 추가하면 이 영상 다음에 끝날 때그 다음 영상 또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 영상이 재생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최종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는 어. 이제, 채널 관리하고 할 때, 다음번에 영상 업로드 할때 제가 좀더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 텐데, 지금은 설명드려도 영상이 시리즈로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서 조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요 단계까지 내두고요 카드 추가는 뭐냐면, 카드 추가요. 밑에 그 카드 추가요. 그건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 보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갑자기 한 줄이 쭉 나왔다가, 쭉 사라졌다가, 한재쭉 나왔다가 쭉 사라지죠? 그게 카드 추가에 카드 추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자, 내가 만약에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다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뭐, 로마서 1장하고 2장, 뭐, 3장 이렇게 강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하실 때, 목회 하실 때, 로마서 1장, 2장 설명하다가, 지난번 1장 강의 때, 지난번 강의 때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다. 라고 쭉 넘어갈 때, 위에 상단에다가, 로마서 1장도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그 일장을 다시 보는 거죠. 그게 카드 추가예요. 카드 추가.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이해되시겠어요? 막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줄 거네요. 보여주다가 뭐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구입하고 싶으면 위에 는이 주소를 클릭해라. 그럼 어디로 쇼핑몰로 이동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 쇼, 그 링크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링크하는 거는 괜찮은데 본인 쇼핑몰 주소를 링크하려면 그것도 천명에 4천시간 조건 갖춰야 돼요 여러분 그냥은 또안 돼요 그러니까 일찍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고요 빨리 천명과 4천시간 맞춘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구독자 천명 만드는 게 제일 제일 그 빨리 만드셔야 어, 여러분들 할수 있는 유튜브에서 할수 있는 게많 넓어지는데 이 초보자 단계에서 할수 있는 거는 진짜 작아요 여러분 초반 단계에서는. 좀 최대한 빨리 예, 확대를 하는 게좀 필요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 이해되셨죠? 그게 최종 화면이 최종 화면. 그래서 나는 왜안 돼요? 그러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요. 예.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공개 상태죠. 비공개할 거냐, 일부 공개할 거냐, 공개할 거냐세 가지 그죠 그다음에 예약할 거냐.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다시 얘기하면 비공개는 아무도 못 봐. 이해되시겠어요? 비공개는 아무도 못봐 이해되시겠어요? 네. 일부 공개는 이 링크를 아무도 못 보는데 내가 링크를 준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만 그 영상을 볼수 있어. 이해됐나요? 예. 라이브 할때 많이 하죠. 라이브 할때돈낸 사람들만 봐라 그럴 때 링크 주소를 주고 클릭하면 그 영상만 예. 돈낸 신분들만 링크 타고 돌아서 보게 하잖아요 그죠? 링크 네. 안요 네? 링크 받은 사람, 초대를 받은 사람. 네. 다른 사람한테 그 링크를. 공유하면 또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또 이게 또그 질문 들어왔으니까, 비공개하면 아무도 못 본다 그랬잖아요. 비공개하면 여기 비공개 공유라는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보이나요, 여기? 네. 비공개 공유를 클릭하면 여기에다 뭘 지분을 쓰냐 그러면, 상대방의 구글 계정 주소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링, 이 비공개 주소를 똑같이 일부 공개하는 링크를 던져주고, 던져주고, 그 구글 주소가 일치하는 사람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그 주소를 아무나 뿌려도 계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공유할 때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못 봐. 하지만 볼때 누구? 내가 지정한 사람 너만 봐. 이렇게 할수있다 너만 봐. 그게 비공개 공유예요, 비공개 공유. 일부 공유는 링크만 타고 들어오면 누구나 볼수 있는 거예요. 일부 공개는요. 링크가 다. 그리고 공개는 말 그대로 모든 누구나 다볼수 있는 거죠. 그죠? 예약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영상을 업로드 시키는 거죠.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장이나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게시가 되면, 거기에 주소, 그, 주소 있죠, 주소. 주소가 나오고, 그 주소를 복사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게시를 하면은요, 여러분, 게시를 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나온다, 그죠? 어떻게 해요? 우측 하단에 보관함, 그죠? 보관함을 클릭하고, 보관함 클릭하면 중간에 뭐가 나와요? 내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죠? 내 동영상 터치하면 여러분들 주스, 이 영상 올린게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점점점 눌러서 공유하면 되겠지 그죠? 이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이나 밴드나 이렇게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확대를요 그래서 일단 일단 오늘 수업은요 오늘 수업은 자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봤잖아요 근데 제가 또 과제를 드릴 거잖아요 영상 제발 좀 찍어 오세요 하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사전에 영상을 안찍고 오시잖아요. 그죠? 또 과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상 찍어 오는 거 매주 하는 거 매주. 영상을 안 찍어 오면은 이렇게 수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찍어 와야 되는데,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영상을 주중에 안 찍었잖아요. 그죠? 안 찍으면 이제 안 찍으신 분은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오늘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미리 찍어 오시면 여기서 이제 안 찍어도 되겠죠? 미리 찍고 오신 분들은 바로 시작하는 거고요 안 찍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스타트 할때 찍고 찍고 이제 스타트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제 부루도 좀더더 더 고급스럽게 편집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퀄리티를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들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상이 없는데 어떻게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상이 있어야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은 영상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도 이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또 얼굴 나와야 되니까. 우리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도 절대로 하시면안 돼. 잊으시면 안되니까 영상이 있어야지 수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영상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들어서는. 그러니까 영상 이 있는 상태로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꼭 찍으셔야 돼요, 수업 듣는 분들도. 자, 그러면 영상을 찍어 왔죠, 그죠? 찍어온걸 가지고 다음 주는 브루 편집하는 거해줄게 브루. 부루. 브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막을 어떤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또여러분들 편집하실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반 영상들 보는 것만큼 멋지게 편집하는 방식들을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최소한 오늘까지 영상 찍어서 기본 프로에서 자막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줄 아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할줄 알아야 그래야 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 다음 단계로 됐나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여러분들 채널 꾸미기가 들어갈 거예요 채널 꾸미기요 다양한 이제 여러분들을 채널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꾸미는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꾸미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들을 이제 뿌리고 광고하고 홍보를 들어갈 거 홍보를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때 시간이 된다 그러게 되면 영상에 이제 고퀄리티 작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갈 건데, 일단 진도를 빼보고요. 빼보고, 우리는 기간이 그래도 좀 남아서 뭐 그렇게 크게 뭐 기간이 남았다기보다는 시간 대가좀 많이 여유가 있어서 아마 충분히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더더 더 이게 우리 유튜브 보시면 진짜 영상을 멋지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상을 만드는 방식도 해드릴 거라 수업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수업 자체가 솔직히 지금도 어려워 미치겠는데 그죠 <웃음> 지금도 어려움 미치겠는데 더 어려움을 그러니까 더 어려움을 하고 싶은데 얘기했잖아요. 기본을 알아야 더 어려운 걸 가서 하죠 안 그러면 뒤에 가면 다 포기하는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는 여러분 진짜 종합학문이에요 종합학문 그냥 한글이나 엑셀이나 배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블로그 그냥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네, 유튜브는요 영상을 가지고 이해 되시겠어요?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여러분, 동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맡겼죠? 전문가한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왜? 우리 일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4주 만에, 어쨌든, 그죠? 어, 네번 수업 만에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일단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네. 찍어서 올릴 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요. 이제, 편집.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좀더 이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 로테이션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자유롭게 찍어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그 단계까지 가려 그러면 매주 저랑 수업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하나씩은 찍어서 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끝날 때, 그래 보이, 끝날 때, 우리가 12주였으니까 그래 보이, 끝날 때 영상 여러분 한 10개 정도 찍어 올리는 거예요. 10개 정도. 10개 영상 찍어가지고, 그, 익혀지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만의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 때 그렇게 해야, 그죠? 해야, 그나마, 우리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아, 이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올리는구나. 내가, 할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이 되는 거지 잠깐 해야 할수 없어요 중간에 이제 스마트폰 수업도 이제 할 텐데 스마트폰으로 수업하면 스마트폰은 너무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엄청 쉬워요 엄청 쉬운 대신에 영상의 퀄리티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을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해보시고 스마트폰이 쉬우신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돼요 그것만 공부하셔도 솔직히 스마트폰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어, 전체의 컨트롤에 대한 수업, 특강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PC도 하시고 스마트폰도 하고 여러가지 다 배워서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라는 거죠 선택하세요 그 순서로 지금 우리가 o b s 에 브루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어, 무려 4시간인데 그죠 아침에 9시 반까지 나오셔가지고 4시 <웃음> 반까지 떠들고 강의하는 저야 별로 그렇게 그하지않는데 앉아서 그죠? 하려는 분들은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어, 불참하지 않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점점 거기 채널 채널을 꾸미고 하는 단계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단계 들어야 가 되니까 나오셔서 이제 파워포인트 제가 가져 드리게 이제 파워포인트 공부하러도 가져 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가 포토샵이나 포토스케이프 같은 걸할 수는 없어요. 너무 그런 걸또 쓰게 되면, 그거 배운다고 또 시간 다 가잖아요.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는 솔직히 아주 손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파워포인트로 디자인을 할 거니까, 최소한 파워포인트 공부는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제가 영상을, 6개 영상을 했는데, 우리 교재에보시면교재해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우리 아마 썸네일 만들기 좀 있을 거예요.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하면 206, 206페이지인가요? 206페이지에 가보시면 QR코드가 있죠 그죠? 네. 206페이지 가면 QR코드 6개 있잖아요 그죠? 6개 그죠? 네, 6개 있죠 이게 파워포인트 영상이거든길어보이 20분이에요 보통 10분에서 1 5분짜리 영상이거든요 10분에서 1 5분짜리 영상이니까 파워포인트 꼭공부해갖고 오세요 여러분 네, 오셔야 돼요 그리고 캡처 있죠? 알캡처 음, 캡처 프로그램 알 캡처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여러분, 캡처 프로그램을 또잘 써야지 파워포인트 원활하게 되니까, 제가 계속 몇주 전부터, 그죠, 파워, 그, 그, 캡처 프로그램 공부하라고, 그죠?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그죠? 예. 캡처 프로그램도 여기 보시면, 목차에 보시면은요, 캡처 프로그램이 몇 페이지죠? 어, 캡처, 캡처, 캡처, 캡처, 캡처. 이미지, 364페이지네, 그죠? 364페이지에 보시면, 어 캡처 프로그램이 나와있고요 여기 그쭉 나와있고 여기 뭐가 있어 요 이렇게 활용법 QR 코드 나와있죠 그죠? 예 찍어서 요 정도는 공부해 오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캡처 프로그램 해보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한 20분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오고 한번 해보고 하시는 거랑 안 해오고 오시는 거랑 나중에 우리 채널 이렇게 꾸밀 때 어, 시, 그 실력 차이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실력 차이들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파워포인트 수업을 할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업 때 파워포인트 수업을 할수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숙제도 많이 내주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어, 나중에 되면 또안 나온다고 또 난리지는데 <웃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오셔가지고 하실 때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도 4시간 동안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저도 9시 전에는 도착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있을 테니까, 일찍 와서 질문하실 분들은 오셔서 질문하시고요, 여러분. 예, 질문하시고. 어쨌든 오늘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